안녕하세요 서우아저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최근에 이사도 하고 여러가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됐답니다. 저희의 소소한 일상을 찍어봤는데 함께 보시죠. <웃음> 자안녕아세요킹과 <올라오세요. 아이, 웃음> <귀엽게 하세요. 웃음> 카페로 잘하네 <웃음> 우리 추억들 <웃음> 어이 이미듬씨 누리이네 <웃음> <웃음> <웃음> 우담이 보냈어요 이미듬씨 여기있네 이미듬씨 뭐하십니까 이미듬씨 세말 중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모른다. <모르겠음>. 진짜 화제. <웃음> 내려가 다 내려가. <웃음> 오늘 <웃음> 음. 비올 수도 있대. 파래야지 <웃음> 음, 음. 더 이쁠 텐데, 그렇지? 근데 이것도 좋지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응. 자 <웃음> 뭐, 뭐. <웃음> <웃음> 한 잔에 만원 되겠습니다. 자자랫네봐 네버 네버랭 비? 레버. 레버레. 레버레. <목소리도> 이거 펼철야 그럴까? 우리 마당 우이지까 <웃음> 남는 의자 응. 안돼 올주면다올려야몇 시에 시에서시시부터는 3시? 치가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까치는 지가 안녕 <왜> <웃음>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 언제 올라왔어? 저녁에 왔네. 우리 딸은 올려 줘야지. <웃음> 고금마도 올라오고 진짜 <싶더냐>? 무거워. <웃음> <오자. 웃음> 저기 아전 뭐먹 원래 아자. 어. 1번 파스타, 응. 2번 파스타, 3번 파스타 <웃음> 어, 2번 파스타. <웃음> 그래 그냥 있는 재료로 이제 내려줄거야 네, 내려갑시다 어, 오, 오, 못 올라온 사람 한번 올려줄게 랩어고이또올려 응. <웃음> 네, 네 근데 니네 자꾸 올려다면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만들라 고고띵 <웃음> 고고띵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게 m 지 저희가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이마에서 그렇게 붙여놨답니다. 응? 이제 지글거린다. 응. Can you b e e 다 g o i 빨리 어. 오대뇽. 엄청 <웃음> <당장> 의식하시네요. <웃음> 좀 섞어야 될 俺っ <laughs> 고공이 포장밥 으잘 <목소리> 먹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긴 집에서 만든 힘을 내, 힘을 내, 잠치 먹고 힘을 내, 광태 먹고 힘을 내. 한 손으로 못 하겠어. 정성스럽게 만든 아이들 노즈학교 장난감. 오이가 직접 만든 장난감인데 되게 쓴지 오래돼서 보풀이 많이 일어났어 빨래를 자주 해서 <웃음> 오래됐는데 되게 튼튼하네요 한땀한땀 손바느질을 했지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깜찍 먹고 힘을 내 따따따따 잠깐만 우람씨 우람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양쪽 두개 빼먹고 딴걸로 갈아타 <웃음> 이거 뿌릴때 응. 다 거리를 n g 야 돼. 응. 자기랑 나랑 h e h 리기 s e 앉 m 앉 o i n g to g 됐다, 됐다, 됐게 아, 예, 먹고 있어 애기해 봐, 요 제일 잘하는 리듬이야 구석으로 물고 가기 한 손으로 잡고 먹는 것 먹어, 먹어 재밌어? <웃음> 우람이 벌써 다 먹었나? <웃음> 아. 못잡거 아니야? 우람아 여기 있같은다 먹었어? 다 있어? 응, 다 먹었네 진짜 <웃음> 진짜 빨리 먹었다 아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누네도 다 먹었니? 아직 있는 거 같은데 약 학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지금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볼일을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레츠고! 이건 케찹으로 만든 허리 조각으로 피자 치즈 될다 될다 될다 먼저 올라갈거예요다다다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거 내아 진짜 음치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치? 응. 바람 안불것 같은데 응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리듬이 엄 지키고 지금에도 말이 다 여기 는데씨는 겁니까요? 혼자 오호 너무 귀여워 오늘은 자기 전에 야채주스 나는 유빈 자기 들비로 그냥 그래 같이 마시고 좀. 자려고요 천천히 마시다가 자자 오늘은 미세먼지 도음을 만끽하자 비와서 그런지 흙냄새도 되게 좋아 예어 진짜? 집에서 하루를 보냈네 오늘은 그래도 길게 보낸 것 같았죠 <웃음> 이제 <웃음> 평소에는 시간이 훅지나가는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 일하면서 요즘 이제. 다들 집에만 있으셔서 우울해 하시지 마시고 소확행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